자 오늘은 누구입니까? 호간또. 또? 아니몇 번째야? 호만또 일에는 안 쉬나봐. 우리 팀은 너무 호만또 일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선통 버린 거. 어쨌든 오늘도 호환 투일이 있는데 이번 노래는 저번 노래와는 다른 슬로우 템포의 노래예요. 저번 거뚜에담과는좀 다른 스타일의 노래죠. 노래를 들어보면 호환 투일의 음역대가 좀 높네요. 하이피치 멜로디가 계속 이어지는데 슬로우 템포에서 이런 높은 음역대는 약간 신기감을줄수 있어요. 근데 이게 라이브가 진짜 어려워. 요 자칫 잘못하면 음역대를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처음 시작할 때 음을 진짜 잘 잡아야 되거든요. 아직 호환 투일의 라이브를 내가 보지 못해서. 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뭐, 잘하겠죠? 호환투일인데. 가사 내용을 한번 보면, 호환투일에는 뭔가 개몽적이고 여성을 대표하는 걸크러쉬가 약간 있어요. 이번 노래 내용도, 남자가 여자 마음을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럼 너의 사랑은 게임 오버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호환투일인만의 그, 스타일의 루틴이 있어요. 지난 곡들도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가사들이에요. 이게 호환투일인만의 매력이다,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좀, 뭐랄까. 아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매력적이지 못하네 호안 뚜이린의 의상이나 메이크업이 강렬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그 카리스마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 내용은 호안 뚜이린이 자기 친구들을 이 남자한테 뺏기는 내용인데 뭔가 처음부터 호안 뚜이린과의 상대가 안 되는 게 보여 스타일 자체가 좀더 남자 주인공의 매력이나 카리스마가 더 있었으면 이런 대립구조가 좀더 치열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뮤직비디오를 봅시다 여전히 화려한 색감, 의상, 메이크업, 헤어 이건 거의 뭐 레이디가가 수준이에요 요즘 베트남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런 생각을 었는데 화려한 색감의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쁘다 뭐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 조명감독이나 카메라 감독들은 진짜 고생했구나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명이 색을 섞는 게 예산일이 아니야 나도 촬영 현장에서 감독을 하지만 이런 한두 색깔을 쓰는데도 카메라랑 조명값도들이 몇 시간 동안 세팅을 한단 말이야 메이크업도 같이 엄청 고생해 나밥 먹는 이런 의상이나 고정민화에 나올 법한 배경들 그리고 CG 이런 것들은 이제 베트남 뮤직비디오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미국에서도 잘 없고 한국에서도 잘 없어요 어떤 걸 서로 우위에 둔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각 나라의 팝에 대한 매력들이 있잖아요 브이팝은 이제 그 이런 컨셉들이 트레이드마크가 된 거야 그 호완투이린한테 하나 걱정이 되는 거 이것보다 화려하고 강렬한 뮤직비디오 노래를 또한번낼 수가 있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때 호완투이린의 이런 컨셉들은 상한가를 쳤거든요 이걸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진짜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노래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만 다음